아이고, 아이고, 다리도 길면서 이런 거는 어, 손으로 치면서 좀 가라. 어, 너한거 아니냐? 어, 앞에 있네. 어, 키 아까보다 잘못 누른다. 어, 뭐지? 뚝배기들? 응, 쉽죠. 없어? 어, 뭐야? 광고 떴어. 아이고.. 아니.. 나.. 아.. 아.. 공 100% 없어요. 이제 그냥 들어오세요. 끝났지? 자기가.. 자, 포워드 공이 없죠. 공 없는 포워드는 뭐다? 밥이다. 아, 잘 봤다. 뒤에 있었네요? 못본척 잠식될 때까지 대기합시다 못본척 귀여워 잠식됐죠? 그럼 때려요 모든건 내 계획안에 있다 아 길이 막혔다 넘겠죠 아니 눈앞에서 봤는데 이게 안맞는다고? 아 어? <웃음> 나는 미치코의 편, 평타 판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. 아이고, 망했네? 아이고, 망했네? 그럴 수 있어요. 아이고, 어떻게 첫, 처음이 너냐? 하필, 하필 너야. 이러나 킹? <웃음> 멈췄어. <웃음> 내가 미안해. <웃음> 얘들아 너네 뭐해? 어? 응. 얘들아? 엄청나네요 난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? 어느새 모두 죽어있었다 아 우리 선수들 불쌍해서 어떡해 어이 의자 여기 다 먹었는데 어 아니네? 저게 남았네? 이건 사실 과학 같아요. 진짜 정원사가 앉을 의자는 꼭 있어. <웃음> <웃음> 이... 이게... 한다. 잡아주고 버그 플라잉 형태 그럼 왜? 죽었는데 타이밍 좋게 왔으나 자이 친구도 보내주면서 게임셋 제가제가 이제 애들 뚜까 패면 돼요 지금 피해 주고 평타, 생모 비 평타, 평타. 어렉 걸렸어. 이봐가 음. <웃음> 우리 귀여운 녀석들 어 뭐야 너왜 앞에 있어 <웃음> 뭐야 생존자가 거비를 바뀌었어 뭐야 이게 아니 거미 너무 큰거 아니야? 세상에 안돼 공군잡잘 먹혔어 잠깐만. 아 망했어요. 이어 이러면 안 된다. <웃음> 진짜 너무하네. 일리 가져갈라나. 와 대단해. 그럼 제가 또 감시 시작했죠? 컴온 m 정 어디가? 어디가? 뭐야 나왜디가 어디가? 어디가? 어디가? 어디가? 어디어안 돼. 안 된다. 이 눈을 어디가? 어서카드가어어디 어디가? 어디 아휴... 저기 하나 더... 아다지 자, 그아아이고큰 그래. 났네? 지 음. 음. 음... 안 된다... 잡았네요? 사징 평타! 어? 아, 아유... 야, 이거는이건 아니지 방금거 심했다 아니 <웃음> 기다리고 있단다는이죠 어디 있을까? 여기, 여기 있네. 어, 는이구이구 어, 다들 감사드리고 다음 아이고 월요일 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게 이쁘게 괜찮은 목소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<목소리가> You can finally see